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위클리 옵션 어, 만길 이었습니다 예, 이 자료가 날라가기 때문에 옵션 자료를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상 최대로 폭락을 해 버렸죠 이렇게까지 하락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예, 선물지수가 347점 4호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이날 완전히 외국인들은 주식으로 용담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게 1월 14일 금요일 날 기준 금리를 발표한 날이었죠. 그때부터 폭락할 것이라 예측을 하고 했는데 이때는 뭐 며칠 동안 뭐 내리는 듯뭐 거의 없었죠.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사일째부터는 내리는 속도가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어버렸습니다. 오늘 고가저가가 지금 거의 15포인트 딱 15포인트네. 고가저가 폭이 15포인트입니다. 15포인트 15포인트 가면 제일 지금 폭이 넓어요. 예, 하락장에 이렇게 엄청나게 예, 높습니다 일단 전망을 하기 전에 옵션이 흘러 왔던 거 대박 종목을 분석하도록 하죠 일단 음, 분석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위클리 옵션부터 일단 분석을 해 보도록 하죠 위클리 옵션 최고 히어로 종목이 예, 352 짜리 입니다 이게 지금 3.49 종가 근처가 3.49 인데 이 종목이 시작할 때는 0.08 로 시작했어요. 목요일날 종가입니다. 1월 20일날 0.08 이 목요일날 종가 0.08이었던 것이 이게 지금 뭐 종가 직전까지 3.49까지 폭동을 해 버린 거죠. 이게 0.08이 중간에 1.10까지도 갔어요. 거의 10배 넘었죠. 10배 넘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네, 0.01까지 가버렸죠. 이 종목이 아침에는 0.01입니다. 0.01에 같은 것이 지금 고가가 4.10, 400배가 터진 거예요. 지금 이게 0.06, 오늘 네, 400, 400이죠. 이렇게 터졌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결제를 받으면 392배가 됩니다. 3.92가 되죠. 352.5 에서 고수비 200지수 348.58 을 마이너스 하면은 이게 결제 가격이 나오죠 그게 3.92 입니다 3.92 이게 392 배가 터졌죠 어뭐 잠을 자고 제가 또이 이 자료가 날라가 버립니다 옵션은 시세가 지나간 거는 다 날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그래프는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이 이게 이제 어, 3.92가 결제 가격이 되는 거죠. 3.92. 이게 이제 목요일날 종가 1월 20일날 목요일 종가가 0.08 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일생이 살펴보니까 0.08이 뭐 더블 났다 그죠 0.17까지 갔죠 그 다음에 0.08이 거의 10배까지 터졌어요 1월 25일은 10배까지 터지다가 에뭐 다시 또뭐 3분의 1 투막 됐다가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날짜로는 1월 27일 날은 0.01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로가 되버리죠 그죠 1 0배 터졌다가 어, 제로가 됐다가 그게 제로가 됐, 어, 거의 제로가 된 상태에서 또 이게 예, 400 배가 터지는 거죠 이게 지금 400배 하... 여러분 이거 정말 어, 드라마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옵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하루만해도 지금 404 배가 터진다는 사실 결제 들어가면 392 배가 터진다는 거. 그 그래프는 이겁니다 아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출발한 거죠 여기서 거의 0.08 이니까 뭐저 밑에죠 그런데 이게 10배가 터졌다가 또 3분의 1 토막 됐다가 여기서는 오늘 날짜 1월 27일은 또 0.01 아닙니까 제로 갔다 거의 제로 갔다 죽었던게 이게 또400 4배까지 터집니다 고가 400 4배까지 그리고 결제 들어가면 3.92로 결제를 받는 거죠 이렇게 드라마틱한게 위클리 옵션 입니다 아 이렇게 이게 10배만 터져도 그죠 감사합니다 하죠 우리가 근데 이게 무려 49배가 터지는 거죠 결국은 이게 여기서 처음에 샀던 사람은 49배가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2월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월물 옵션 이거 자 푸드옵션 370짜리이 예, 종목입니다 오늘 날짜 종가는 223.10 이었습니다 이게 중간에 0.79 였어요 최저가가 최저가는 1월 13일날 예, 0.79 가 최저가 였습니다 이건 뭐 거의 잡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1포인트는 잡을 수 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3배가 터진 상태입니다 이거는 계속 오버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0.79가 보시면 뭐 3.46 갔다가 2.61 갔다가 3.85 갔다가 6. 그죠. 계속 이게 오버할수록 2배씩 늘어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11.95에 샀던 게또 2배, 23포인트까지. 그죠. 이렇게 이제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오버하면 할수록 2배 이상씩 늘어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계속 단타만 하다가 아, 이런 사실을 망각을 하죠. 큰 숲을 보지 못합니다. 단타로 하는 분은. 뭐 저도 그렇지만, 음. 이게 이제 지나온 과정입니다. 2월 물 옵션, 푸드 옵션. 지금은 진행 중이죠. 2월 달두 번째 목요일 만개일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자, 이게 중간에 이제 여기가 0.79입니다. 0.79가 여기가 이제 저점이죠. 1월 13일 날, 여기가 0.79입니다. 요게 지금 오늘 종가로 23.10이죠. 그래서 이게 28배가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직, 만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장세를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일단은 살펴보고 외국인들이 1조 7천억을 내다 팔았습니다. 주식으로 거의 막 내다 팔았죠. 선물은 이게 처음에 매수를 하다가 뭐 질금질금 했어요. 이게. 이게 이제 결국은 뭐 막판에 또 4시 22분에는 또 매수를 또 해버렸네. 선물을. 그죠? 아까 중에는 뭐, 4,000 계 4,000, 3,000억, 그죠? 3,900억 매도한 걸, 나는 아, 봤는데, 중간에 지금 또, 지금, 4시, 4시 22분에 대량 매매를 또 했습니다. 예, 거의 뭐, 뭡니까? 한 2,000억, 3,000억? 오, 맞네. 3,000억? 3,000억을 지금, 시간의 거래로 매매가 일어났어요, 이거. 이건 이제 캐치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걸 캐치를 못해요. 이거 시간의 거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 예. 그런데 이게 시간의 거래, 4시 22분이면 시간의 거래 대량 매매를 하는 겁니다. 3천억을 지금 사버렸어요. 지금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한땅 해먹고, 그죠? 위클리 옵션으로 한땅 뭐, 400배 터졌으니까. 부족하겠습니까 400배 예, 하루를 위해서 이 작업을 그동안 해왔던 거라고 봐야죠 지 하루에 400배 뭘로 수익을 거두겠습니까 여러분 예, 한탕 해먹었다는 것이죠 어, 3천억을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아 프로그램 매도는 7,675억이 흘러나왔습니다 아, 여기도 뭐 이런식으로 흘러왔죠. 7675기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흘렀나 왔습니다. 호가 잘 나오는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6000개. 저는 여기서 뭐 콜로 좀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기분이 상했는데 말이죠. 꾹지고 갔으면 오늘 초대박이 되는건데, 행보장에 그런 습관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추세장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푸드옵션은 이게 지금 외국인들은 양매도를 오늘 했는데 콜은 42억 매도하고 푸드옵션은 어, 106억을 지금 매도가 되는데 이게 중간에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시간의 거래가 일어났어요 지금 시간의 거래가 지금 콜옵션에서 또 매도를 좀 했죠 그죠 30억. 30억을 억3 0콜 매도를 했고 포드션도 매수를 했어요 투수 매수를 했는데 70억 그죠 64억 64억을 그러니까 이건 하방이란 말이죠 하방 포지션인데 선물은 또 상방으로 또찔렸어요 3천억을 또 사버렸기 때문에 이거 혼자 <웃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나스닥은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나스닥은 지금 0.39%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흐름이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었고, 아, 현란한 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에 적응 진짜 못 합니다, 오늘. 이오분봉인데 이게 여기서 출발 해가지고, 예, 이걸 어제의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추락을 했죠. 이 반등하면서 또, 예, 하락간 모습이었습니다. 예, 어마어마 무시한, 뭐, 2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엄청난 폭락장에 아마 잘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오늘 손실 안 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또 새로운 심기일전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또. 그죠? 예측, 예측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본 차트인데 말이죠. 그죠? 자, 일봉트트입니다 자, 이 주가라는 것이 뭡니까? 올라가면 내려간단 말이죠. 예. 올라가면 내려갑니다. 그죠? 자, 이번 장 그러면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완전히 뭐 무너졌는데, 그죠? 추세 하락장이죠. 자, 저, 제 선이 또 저, 저, 제 선을 하나 더그었습니다 이번에. 요번에 한번 721선을 한번 목표 지점을 삼았습니다. <웃음> 720선, 330포인트. 자, 330포인트를 또 목표를 잡고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떠나 싶습니다. 자, 그 근거는, 자, 주봉차트를 보시면 말이죠. 해답이 나와죠. 자, 주봉차트에 지금 2주 연속 하락하고 있죠. 그죠? 2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2주 연속 하락할 것이다. 내지는 3주 동안 하락할 것이다. 자, 월봉이, 월봉 차트로 보면 이제 장대 은봉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죠? 완전 꺾였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여기 이제 61선이 또 있죠. 그러면 318이 61선이죠. 그죠? 318. 318, 318이면 여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예, 어떤 지지 세력이 바치겠죠? 그래서, 어, 목표는 어, 320포인트. 그럼 앞으로 20포인트가 어, 더 27포인트, 320이면 27포인트가 더 내린단 말이죠. 아, 자, 목표를 320포인트로 잡겠습니다. 자, 글을 딱 적어놔겠습니다. 야 자, <웃음> 목표 230포인트. 자, 이게 이제 어, 721선 이죠, 721선 230포인트 어, 300, 320포인트 그죠? 어. 320포인트 뭐 318도 되, 되는데, 318, 320포인트 잡죠 320포인트 자 320포인트 입니다 근거는 721선 근처니까 어, 320포인트 라고 보고 자 주가는 이게 어떻게 흘러오느냐 하면은 이제 장대에 이제 음봉이 발생되고 2월달도 어, 음봉이 발생될 가능성도 많죠 일단 이 하락 추세가 접어들었습니다 올라왔던 거다 내려갑니다 이제. 올라왔던 거다 거품 이었죠 그죠 거품 이었는데 자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지금 누가 누가 먼저 주식을 파느냐 그 게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누가 누가 주식을 빨리 사느냐 그런 게임인데 내려갈 때는 누가 누가 먼저 주식을 파느냐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 하나 그 근거를 제시해 보면 여기서 매수가 나왔을 때 그죠? 포인트가 그죠? 한번 봅시다. 이 매수 포인트가 나오고 난 이후에 하나, 둘, 셋, 3주가 상승하죠. 그죠? 3주 그러면 이뭐 매도 수포매 포인트가 나왔으니까 3주 하락할 것이다. 하나, 둘, 셋 그럼 다음 주에도 하락할 가능성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어, 여기가 분홍 색깔이 그죠? 241선인데 241선 그 322이잖아요, 그죠? 322 여기 320 포인트는 그것만이 가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게 내려가는 또 가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으니까 320 포인트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러 가지 주봉 차트와, 어, 그, 과거에 지나간 그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봉 차트하고, 3주 연속 하락했다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 이 근거가 나온 거죠. 지금, 320포인트.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반등심 하다. 매도 반전. 그죠? 푸드 옵션을 매수를 하는 거죠. 아, 일단, 이번 하락장, 하락장에서 승급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또 뭐, 천기 누설을 해버렸는데, 지금. 이 내가 천기누설 을 해버리면 내 자신은 그 실행을 못하더라고 예. 생각이 많아져 가지고 일단 뭐 어쨌거나 저든가 여러분이 우리 카페에서 대박도 많이 터뜨리시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230포인트 언제까지 입니까 2월 중순까지 그죠 2월, 2월, 그죠? 2월, 어, 옵션 만일 같이 한 번, 한번 승부를 보시는 게 어떻나,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 예. 허황된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 아, 그렇게 해도 갈 수가 있겠구나, 아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예. 왜냐면은, 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무조건 뭐 내려간다. 그근거는 뭐냐 이거죠. 이런 이동 평균선이 그 근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나왔던 그 흐름이 한번 올라갈 때뭐매주 상승하고 또 내려갈 때는 매주또 하락하고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 흐름이. 예. 네. 아무쪼록, 뭐 이번 장 230포인트, 320포인트인데, 그죠? 딱 적어놨습니다. 자 언제 적어놨습니까? 예, 이를 적어놔야 어, 오늘 27일이죠. 그죠? 27일. 목요일날 딱 적어놨습니다. 천기누설 했습니다. 주봉차트도 있고, 3주 연속 하락했다는 과거 데이터. 예, 한번 소액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옵션 만기에 대해서 옵션 분석을 해 보았고 뭐 28배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뭐 그죠 지금 49배가 터진 거 이게 위클 옵션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과거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 일전 해야 됩니다 항상 후회 연속이지만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또안해 놓으면은 내일 또다 저장이 안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 왔는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살펴보시고 어떤 힌트를 얻으시면 좋은 경험이 되겠죠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